안녕하세요 스마트홈 전문가 엠정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급이 모션 센서를 이용해 LED 조명을 제하는 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모션 센서고요 요거는 소켓에 바로 끼우면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조명을 소켓에 끼우고 스위치를 켜면 조명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페어링 모드가 됩니다 다른 기계 에 페어링된 전구를 추기하려면 1초 정도 간격으로 5번 껐다 키면 페어링 모드가 됩니다. 지급위에서 디바이스 추가를 누르면 잠시 후 조명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빨간 등, 파란 등, 초록 등으로 바꾸면 집안 분위기는 망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을 틀면 신나는 파티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정보를 앱에서 하나씩 끄고 키는 것이 귀찮다면 지급비에서 같은 방에 설치된 조명을 그룹으로 만들어 함께 제어할 수 있습니다 투야스마트의 원클릭 실행을 이용해도 됩니다 투야스마트의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 밤이 되면 켜지고 아침이 되면 꺼지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조개선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2m 안으로 접근하면 센서가 알람 신호를 보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양면 테이프로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 추가해 볼게요 음, 셋. 배터리가 부족하면 앱으로 알람을 보내고요 투야 앱에서 유료결제를 하면 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보안용으로 집은 물론 세컨하우스, 주말농장, 사무실, 공장, 창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를 이용하면 여러분의 현관에 모션 센서 등처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조명을 켤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가 내장된 제품이라 낮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두운 현관 복도에 모션 센서와 LED 등을 설치했습니다. 투야 스마트에서 시나리오 만들기, 기기 상태 변경, 모션 센서, PIR을 순서대로 누르고 모션 디텍트를 선택하세요. 결과 추가, 기기 실행, 스마트 조명, 온오프를 누른 후 오늘 선택! 그리고 저장하세요 이제 꺼지는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아요 시나리오 만들기, 기기 상태 변경, 모션 센서, PIR을 순서대로 두고 로우원을 선택하세요 결과 추가, 기기 실행, 스마트 조명, 온오프를 누른 후 오프를 선택하세요 저장하면 끝납니다 모션 센서 세팅 화면에서 킵 타임을 설정하면 원하는 시간 동안 전구가 켜집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급이 모션 센서와 지급이 조명을 이용해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조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마트홈 콘텐츠를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